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운쌤입니다 앞서 텍스처 배드에서 소개된 명함 지갑과 미니 명패를 여러분의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우선 명함 지갑을 띵기버스에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요. 공유된 모델에는 글자가 없습니다. 미니 명패도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크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수정하면 되는데 저는 Tinkercad로 해보겠습니다 Tinkercad의 import, 가져오기를 통해 다운로드 된 파일을 불러옵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글기나 모양을 모델링에서 구멍을 뚫어주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글자를 꼭 뒤집어서 모델링 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력했을 때 글자가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글자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여기 박자에 비읍 네모가 출력하면 떨어집니다. 만약 살리고 싶다면 이렇게 살을 더해주면 되겠죠? 틴커캐드에서 다양한 한글 글꼴을 사용하고 싶다면 아래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고요 틴커캐드에서 제공하는 폰트 중에 추천하는 폰트가 있습니다 영어와 숫자만 가능하지만 글자 중간에 떨어지는 모양이 없기 때문에 출력할때 편한 폰트입니다. 모델링이 완성되었다면 출력해서 사용해볼까요? 명암지갑은 서포트 필요 없구요. 0.2 레이어로 출력하면 됩니다.